이게 2단계야? <웃음> 이거 8단계 아니야? 조용히 너나 싫지? 지금 내 오빠도 나 싫지? <웃음> <웃음> 지금 아, 딱이야 저번에 이거 또 같이 해주신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셨거든요 아 그렇죠 와주셔야죠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웃음> 그번에 초견 영상이 200만 뷰가 넘었어요. 초견이 조금 빠른 편이어서. 일단 저번에는 이제 에어팟을 걸고 하셨는데, 오늘은 음... 이제 진정 젤 크림을 걸고. 이게 뭐예요? 세탁비 제품이 100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한 분당 50개씩 가지고 두 분이 갖는 게 아니라 구독자분들한테 이벤트 드리는 거거든요. 음... 어... 그래서 두 분이 잘 하셔야 이제 구독자분들이 많이 가져가세요. 아, 그러면 틀려야겠네. 틀리면 그 아니지 나무가... 아니지 안 틀려야 돼. 아니 그 틀린 건들어가져요 아니지. 구독자분들에게 <웃음> 아 그렇게 하 하지, 하지 설마아 아, 네. 세타필에서 가져간다며. 그럴 수가 없지. 그러니까. 드리는 게 낫지. 어, 다시 구독자분들에게 그꼭 드리고 말 거야. 네. 혹시 세타필이라고 혹시 브랜드 들어보셨나요? 저는 미국에서부터 세타필을 바디 로션으로 쓰고 있습니다. 현재도 진짜 쓰고 있어요 지금. 오늘도 바르고 왔어요. <웃음> 세타필. <웃음> 오케이, 렛츠고 네 뽑아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루마 오빠. 펜타우스. 뭐? 하... 펜타우스펜타우스 오에스트. 펜타우스 오에스트. 안내면 진가 가위바위보. 오케이. 내가 먼저야 그러면? 어? 어 이긴 사람 먼저 아니야? 아, 오케이. 뽑아주세요아 뭐래! <웃음> 진짜 이걸 왜 해봐. 야. 아 잠깐만. <웃음> 아 이거? 게 <웃음> 아, <이거>? 이상하네요 정말. <웃음> 잠깐만. 맘의 준비하지 안 됐어. 원래 그래. 응. 플랫 샵 이런 거없지시메이저에아 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어초의 시간을 줄게. 딱 피고 오 초. <웃음> 그게 초긴. 내 오빠 주. 3 초. 그래. 피고 3 초. <웃음> 1, <웃음> 2, 3, 고. 나도 오빠 한번 봐줘 고 맞아? 응. 나 근데 한번 틀렸으니까 오빠 한번 봐줘. 알았어. 근데 한번 틀리고 그냥 봐주시면 안 돼요? 완전 티안 났는데. 오빠 일단 감정이입해 이거 펜트하우스잖아. 네. 그거 알아? 그 천서진. 그 응. 응. 아, 아, <웃음> 오빠가 물어봐도 이거. 근데 곡 3장 기준이 뭐예요 이러면서 <웃음> 약간 그... 하은별같이 뭔지 알지? 이사장님이면 <웃음> 렇게그 정도는 할수 있잖아요. 조용히 <웃음> 해. 어, 겠어 3초. 3초. 난 천서진이다. 지금 가. 준비됐어? 가? 가? 가. 오케이. 3초? 하나. 둘, 셋. 르테와 이거 펜타스 아닌 것 같아. 주 <웃음> <웃음> 우리 잘했다. 오케이. 전나 어, 쇼팽 오빠. 아, 나 리스트, 리스트 형이야. 리스트 오빠네. 오케이. 안진가이안진가안해진거가이 말고? 오보 오빠 우리 잘 먹는다. 안해민진가 내가 이거 이렇게가 내가 이 하는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보여오 아. 응.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진정되네 세타필. 아그 내가 진지. 일부러 틀린 거 알지? 거 뭐, 이거 이거 이거 뭐, 이 이거 뭐, 이거 뭐, 이 이거 뭐, 이거 뭐, 이 이거 뭐, 이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이거 뭐, 이거 거 남은 세탁다 네, 예, 예, 아... 네 얘기가 다 싸워. <웃음> <많은데? 웃음> 아. 오케이. 이번에는 오빠까 아, 나... 수존 오빠. 수존 오빠 알아? 수조모파. 송이 멘델이야. 아니미진가이 <웃음> <이번에. 웃음> <웃음> <웃음> 어, 한번더 발라. 한번더발라서 아, 마음에 진정이 안 돼. 어, 어 듬뿍 발라. 세타피 아. <웃음> 나오는데. <없는. 웃음> 근데 이거 발라도 발라도 약간 안 끈적거려. 음. 음. <웃음> <하나. 한. 웃음> <웃음> 아. 이제 하나 둘 셋! <웃음> 있어 지금 아왜 이렇게 잘하지? 오. 아싸 와. 안돼. 나 여기서 소름 돋았어. 나 같은 여기서 여기서 틀렸다. 이제 드디어 경쟁하는. 드디어 야뭘 빵이야. 준비됐어? 경쟁이야 뭘하주 이게. 나나 나는 진짜 목숨 걸고 해. 나방건거 봤지? 응? 바로 와. 아 아니지 이 삼조세 뭐 하는 거야 지금? 아, 아, 아, 아, 하나 아. 둘 음. 셋. 왜 이렇게 어려워? 그한번줘 <웃음> <웃음> 이제부터 좀 보기 난이도가 어려워져서 집어넣기 <웃음> 음. <웃음> 잠깐 휴식 시간을 드리고자 예측분께 힐링 사연 드릴 건데 참고로 이 제출을 교육자 분들이 받으실 있습 세타필 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피부 고민을 해결해 줄수 있다 라 네, 창현 씨 피부 걱정 없으세요 지금? <웃음> 걱정 많아 되게 걱정 많아. 항상 걱정이어 항상 걱정이고 그러니까 음. 이걸로 진정해야 해도 얼굴대 봐. 오케이. 그리고 이게 이게 내손 향이 없어. 근데 무순하고 촉촉하고 음. 안 끈적거리고 네. 어, 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랑 이 제품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 어떤 음. 건가요? 음. 음. <웃음> 지금 바디 그거요? 네 바디로 저 근데 이게 좀더 가볍다? <웃음> <웃음> 오빠 아니, 다행이다 아니, 다행이다. <웃음> 다행이다 잘했어 아 아니 근데 그거보다 <웃음> 이게 좀더 가볍긴 해요 이거를 이제 구독자분들이 쓰실 수 있다 아, 지금 경민님이 한번 까져서 이제 45개 50개 잠시만요 <웃음> <아니요. 웃음> 오케이 아, 여러분 아, 기다리세요나 나... 어떤 오빠야? 라우 오빠야 아. 오빠 라우 오빠야? 라우 형이네 나 6번 나 9번 오빠 9번? 6번인가 죽겠다 번호가 앞에 있는 번호가 게 번호가 원래 거쉽잖아안 해보신 건가요? 안해 건가요? 아! 아, rock m i n enough. 근데 솔직히 앞은 진짜 쉬워. 첫 페이지는. 쫄라고 아, 진정해. 어. <웃음> 진정한 세타필. 아, 탑몇 개라고? 야, 없어. 탑이 없어? 어. 오케이. 아, 배고파 빨리해. <웃음> 아 미안해. 다아 라야 확인 시켜줘. 라야. 아니 안 보여. <웃음> 라. 누구 다 많이 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 아니지 아... 그냥 틀리면 끝이여. 안녕하세요. 난더 이상 잃을 게 없어. <웃음> 난 지금 1 0 개를 잃어버렸거든. 이... 이번에 내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웃음> 응. 아예 맘 편하게 해. 틀려 그냥. <웃음> 와. 하나 둘 셋. 야나 좀만 시간 줘. 야 잠깐만, 아, 빨리 한번 봐. 한번. 아, 나 이렇게 봐주면 안 되는데? 야, 내친 가봤잖아. 차이가 많잖아. 응. 어? 나 이제 첫 마디 읽었어. 해봐, <웃음> 해봐. 하나, 둘, 셋. 빨리 팅어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됐어. 합격이죠? 방송 나왔어. 파주 좋할거 진짜 완전 파주 좋아할 거 뭐야? 아, 형 추울 을 추래. 스트 오빠가. <목소리> 나 망했다. 나불렀어 뭐? <목소리> 도깨비불. <목소리> 도깨비불? 진정. <목소리> 마음의 진정, 아 근데 나 진짜 아니, 아니. 오빠 도... 샘플의 레가토부터 하면 되는데 거기 그냥... 아니야, 혹시? 따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hi> <She> 근데 자장가 같아 난불 아, 났어 지금 도깨비 불인데 불이야 지금 해버렸어 세타필. 음. 구독자분들한테 세타필을 음. 몇 개씩 주시 정해졌는데요. 음. 네. 사실 이게 다 빵이고 음. 다 그냥 백개 드리는 거였습니다 원래. 음. 항상 잘하시겠어. 음. 아, 항상 잘하시겠어.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음. 아니 좋아하세요 구독자분들이 백 개를 가져갔어요. 빡다. 사실 오늘 <우리가> 구독자분들이 이제 <웃음> 그분의 마음 보여드리는 중요한 매체. 마음. <웃음> 네? <웃음> 이위에 태어나서 이런거 같 그래서 사실 남은거는 이네개가 전부라서 네개 가지고 기다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아, 아 이거 우리거였어아 그렇게 썼는데 아아 아. 왜이래 왜 <웃음> 무슨 소리 하는거야 <웃음> 내가, 내가 이걸 로이 오빠 내가 이 오빠한테 얼마나 이자는데 내가 이거를 우리는 이걸 가져가요 이게 네? 끝이래요 이게 끝이고 대신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 대신에 여러분들 100개를 가지고 가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으셨습니다. 박수! 여러분들 축하드려요. 오. 이벤트가 있으니까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많이 써주시고 저도 앞으로 이것도 쓸 거예요. 아들 그룹도 쓰고 이것도 쓸 거예요. 역시 세타필 음. 사실 4개는 좀 너무한 것 같아서 저희가 다른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뭐죠? 보고 뭐 있어? 아그백화사이다아그백화사이다 파... 오. <웃음> 그 <백과사전이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거! 이거야! 다 아, 오빠 <웃음> 쓴게 이거야? 내바디로을 오빠 있네 그럼 나 아니 잠깐만! 그러면 이걸 다고 이걸 놔둬. 야, 가라. 아 오빠 이거 이다매 바디 이다매아다 썼어! 죄송요 <웃음> 아, 이거랑, 이거랑...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감사합니다. <웃음> 오빠 이제 막가루골라 <웃음> 이게 다예요? 근데 이거 어, 완전 좀 티나게 광고해보세요. 네 상관없어요. 티나게 어, 네. 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약간치다가아 아. 손이 튼다 세터필 아니야 아니야.